반갑습니다. 초롱공인 t 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0일 밤이네요. 일주일이 정말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는 또 다르게 투자금액이 너무 크지 않은 한 3억 미만 2억 중반에서 3억 어, 좀더 크면 한 3억 중반까지 그 정도의 매물을 건매처럼 나와있는 그런 물건들이 좀 소진이 많이 됐습니다. 어, 대출이 지금은 소정지역에는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 그러다보니 가지고 계신 그 가용 자금 중에 대출을 안 하고도 움직일 만한 그런 범위 안에서, 그리고 기존 매물 중에 조금, 금액이 조금 뭐 저렴하다든지, 요런 것들은 물건들이 쏙쏙쏙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도 뭐 범천 4구역, 어, 그리고 뭐 알락 1구역. 알락 1구역은 저한테 건매로 나왔는데 뭐 블로그 유튜브 올리기도 전에 벌써 거래 그래 완료됐다라고 보내오셨네요. 어, 그렇게. 금메들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토지 매물들 그다음에 가로 취득세가 주택수 상관없이 4.6인 것들 그리고 아직 구역 지정되기 전 구역에 그 공시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이하 이런 매물들 근데 그거는 재개발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죠. 아무런 이슈가 없는 그런 지역에 어 공시 가격 1억 이하는 어 그렇게 그렇게 찾지는 않아요. 초롱 부동산에 와서 찾는 물건들은. 그러면 이렇게 건매물들이 빠지고 있고 어, 그리고 또뭐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재개발 그런 재건축 어떤 이런 매물들은 그런 상황에 부산이 조정지역에 풀린지가 12월 18일 아, 풀린 게 아니고 지정이 된게 12월 18일 날 부산이 거의 전역이 다 지정이 되었죠. 그날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 달하고 12일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 이건 여기 나와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이 통계자료가 어, 최소 실거래가가 우리가 어, 올리는게 한달 기준이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 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한 달에는 다 실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계약했던 건들이 어머뭐 들어 포함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어, 한 달간을 잔금 기준을 일로 본다 하면 어, 조정 지역 지정 후에다 그려한 매물들이 될 거고요. 중도금을 치고 잔금을 두달 기간으로 잡은 게 있다 하면 어, 아직 그거는 조정 지역 지정 전에 일부 했던 거래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건물은 물건들은 거의 한달전후 기준이 많고요. 어, 이렇게 여기 통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어, 대체적으로 두 달에 잠금 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겠고 그래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조정지역으로 묶인 후에 그 수치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요. 부산은 크게 이게 보면 중부 산권, 동부 산권, 서부 산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부산 전체 그 통계를 놓고 보면 부산이 여기가 이제 12월 18일 요때 조정으로 거의 다 묶였잖아요. 그럼 이 이후는 전부 조정 이후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사 주가 한 달이잖아요. 이이후의 동계는 조금 더 많이 조정부의 거래에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조정 인류 기준을, 요 기준을 잡으면요. 그전에는 막 1이 넘고 이런 구들이 있었죠. 여기 중부상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뭐그 구가 수영구, 연재구, 남구, 진구. 이렇게 4개 구는 이렇게 조정으로 묶지 않았다면 계속 또좀 펄펄 날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상권에는 해운대고 동래구 이렇게가 많이 날아가고 있었고 그죠? 그리고 금정구에는 정말로 입주 그 들었을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 앞번에 입주 물량 데이터 그받드릴때 한번 짚어봐드렸죠. 어, 여기가 이제 동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서부상권이 서부상권은 보면 어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네개의 구가 있는데 어 컨트롤 다시 한번만 더 잠깐 살펴보면 어 여기 이제 중부상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중부상권은 꾸준하게 있죠. 중부상권 전체는 지금 어 21일 이후에 중부상권 전체는 꾸준하게 어쨌거나 상승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승폭이 아직도 좀더큰 데는 지금 보면 이게 남구예요. 남구. 남구에 0.72, 0.63, 0.57 이렇게 그 다음에 연재구, 수영구. 수영구는 수치가 뭐 옛날에는 1 1을 넘어 있던 그런 그 매매 지수였어요. 그러던 게 지금 0.33 0.28 0.34 0.25 0.11 좀 줄었죠. 근데 남구는 이게 이렇게 비하면 한 대섯 여배 정도 됩니다. 이 예, 매매 거래그 지수의 폭이 어 요렇고요. 그다음에 연제구는 연제구도 요 기준일 요 이전에 거의 비해서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연제구가 조정 그, 어, 묶인 그 이후에. 어, 여기는 해수동 남녀는 이미 11월 달에 묶였잖아요. 이때 그죠. 그때 약간 조정된 그 이후에 그 그림들이 연제구는 거의 어슷 비슷하게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남구도 그때 똑같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치가 그렇게 많이 준게 아니네요. 생각보다 남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 다른 구들은 어, 원래 그전그 그 수치에서 뭐 대폭으로 줄었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약간 줄어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예요. 근데 해운대구는 한번 보시면, 어, 여기 역시도 해운대구도 요때그 묶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때. 이때. 요 때네요. 요 때. 이때. 요때 묶였어요. 1.39이던 게그 다음 주에 바로 반으로 줄었죠. 0.62로. 그 다음 주에는 또 0.62의 반으로 또 줄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쭉쭉쭉 유지되다가, 뭐, 고만고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뭐, 똘똘한 거한채 사려고, 뭐, 해운대구에 가니, 뭐, 수인군에수인구에 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매 변화의 지수를 보면, 수치가 늘어있지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금등치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해운대구에 똘똘한 걸 사러 들어가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밑에, 어, 적당히 자금이 좀 되고 그런 쪽에 아까처럼 금매가 한한 3억, 2, 3억대 한 3억 5천 이하 요런 것들의 물건들이 그동안 관망하고 지켜보시던 분들이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은행을 넣으려고 어놓 하니까 예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넣으면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돈이 풀리는 어떤 이런 동화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해지로 은행에 넣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에 묻어 둬야지 만이 이제 그해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출을 끼지 않고 적당한 금액 한 4억 선 3억 선 이하 요정도 물건들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1억을 초과하면 주택을 못 사고 그걸 뭐 갚아야 되고 이렇지만 1억 이하는 또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어 그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어 모아뒀던 돈한 2, 3억에다가 약간의 대출을 보태서 살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고 계시거든요. 실제 초롱에서 그리한 그런 물건들의 덩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물건은 빠지고 없는데 자꾸 소장님 그런 물건 있습니까 하고 전화들이 많이 오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토지이거나 이런 물건들이 거래가 꽤 됐습니다. 아니면 주택수 상관없는 뭐가이든지 어,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아까처럼 9억이 넘고 10억이 넘고 어,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그 한도가 9억이 넘으면 30%대로 줄어들죠. 그리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게 반영된 게 여기 아까 해운대구 수영구의 어떤 이런 수치들입니다. 다 반영이 되어 있죠. 다 똘똘한 줄 압니다. 아는데, 근데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런 걸다 보여줍니다. 이 수치가. 매매 거래지수가. 이렇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내가 살수 있는 게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그 밑에 아까 가격단들 정도에서 도심 안 가운데 있는 전철을 뭐 이용할 수 있다든지 학군이 해결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좀 있다가 관리처분이 나면 주택수가 여러 주택이라도 중과 안 되고 일반 세율로 팔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아, 피가 좀 높네? 이렇게 싶어서 망설였던 그런 곳들의 물건들이 쏙쏙쏙쏙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 주식이 지금 최근에 GM이 그 공매도 타겟이 된그 기업 때문에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도박이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어, 어떤 시장의 그 흐름 속에서 음... 돈들이 그러니까 실물 자산 안에서 그게 다 돈의 가치가 너무 없어져 있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어 지금 주식에는 오히려 너무 거품이 그런 외국 주식 그런 데는 끼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량주에 차근차근 집도 뭐내 자금 안에서 이거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차근차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식, 아까 그런 공매도 하고, 뭐, 개미하고, 그, 뭐, 공매도 해지펀다고 완전히 막 전쟁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뭐, 일주일 만에 뭐 1억을 넣어서 10억을 번 사람도 있고요. 뭐전 세계가 지금 도박판이 돼가는것같은데 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재산을 잃지 않고, 어 지키게 단돌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을 내가 은행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잃지 않고 단돌이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어, 확 뒤로 내려가지 않을, 뭐, 건매처럼 뭐, 이렇게 급등할 그런 지역은 아니더라도, 어, 뒤로 확 내려가지 않을 그런 안전한 지역의 어떤 투자 매물이 있다 하면, 투자를 검토해서 묻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 자금선에 맞춰서. 갑자기 이야기가 <웃음> 주식 옆길로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은행에 넣어서 지키는 건 아니다 다리품도 파시고 손품도 파시고 그렇게 해서 내 자금에 맞춰서 어떤 투자처를 찾아 놓는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큰 흐름과 어떤 이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 주식이 며칠 동안 계속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조정이 됐어요 이 종목 조정 왜 조정이 되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주식에 돈을 넣어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큰 흐름이 아까처럼 해지펀드와 뭐 어떤 그런 어, 개미들이 공매도를 놓고 치열하게 한방 전쟁을 벌이면서 전세의 자금들을 다, 돈들이 이제 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런 큰 흐름을 알면 어,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도 조금 뭐 예방이 되듯이 주식, 아유, 그, 부동산 도 전국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가, 오르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 이게 새 팔았는데, 뭐, 내 집을 지금 살까, 팔까, 이렇게 고민하는가 하고, 보세요. 이게 서울입니다. 전국을 한 번만 후루룩 훑어내리면요. 서울부터 시작해가 한번 볼게요. 파란 거 찾기가, 완전히 해운대 백사장에 뭐, 바늘 찾기입니다. 파란 거 찾기가. 전국을 놓고 볼 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실물 자산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놓쳐가 되겠습니까? 해운대 백사장의 바늘, 동부 입권, 어디에 동부 입권입니까? 이게 동부 입권이 어디에요? 경기도네요, 경기도. 경기도 동부 입권에 부산 해운대 바다에 뭐 바늘 찾기 같은 파란색이 나와 있네요. 옛날에 그것도 이미 지났습니다. 동부위권 여주시. 11월 30일까지 팔았다가, 이제 얘기도다 빨갛게 돼있죠. 또 내려가 봅니다. 포천시에 12월 7일 날 한주 잠깐 팔았네요. 그죠? 인천. 뭐다 펄펄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주, 팔은 거 있습니다. 이기 어디에요? 부산, 중구. 아이구야 이게 한주 팔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전국이. 야 이런 거는요. 예. 우리가 주식이 한상 갈장에는 아무 종목이나 사갖고 그냥 던져놔도 돈 잃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는 정말로 날아가는 그런 불장에서는 지금 부동산이 전국에 한번 보세요. 이뭐 어디 아무거나 대충 사놔도 이거는 집값 거꾸로 내려가기가 힘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월 작년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의 매매 지수의 흐름이에요. 이게. 당진이 파랗네요. 당진 그 다음 전북 파란데가 좀 있네요. 전남 파란데가 있습니다. 경북 옛날에 파랬는데 지금 다 빨갛습니다. 영천시가 약간 파았네요 경남 창원의 의창구 성산구 이번에 조정으로 묶였죠. 어 여기 파래져 있어요. 파래져 있습니다. 의창구 성산구는 그 전에 조정일때 조정 묶이기 전에는 1이 넘었죠. 이게 매매 지수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죠. 그뭐 의창과 성산에 내집 마련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던 분은 무주택으로 뭐 계셨던 분은 이럴 때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금매들이 뭐 나와 있나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창원에 의창과 성산은 제 개인적으로 볼때 그동안 조정이나 투기로 묶였던 경험이 없는 지역이에요. 부산이 2017년 파리대책 때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산이 어, 그 조정 대상 지역 그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내리 몇년 동안이 세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산이 옛날에 묶였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이제 다시 묶어도 약발이 안맥히고 계속 빨갛잖아요. 근데 창원의 의창구와 성산구는 여기 태어나서 처음 지금 이렇게 묶였죠. 아직 학습효과가 안돼 있는 거예요. 창원과 성산에는. 뭐 이런 데가 그냥 툭 하나 사놓으면 되는 거죠. 뭐. 안 파는 거죠. 그리고 풀릴 때까지. 그거 풀리고 나면 창원 안에서는 이두개 지역이 더 많이 날아가겠죠. 위로, 위쪽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경험이 부산에서는 쫙 학습효과가 되어 있거든요. 뭐 차트만 이래 훑어 주르륵. 아래위로 올리고 내리고 봐도 답이 다 보여요. 거의 뭐 웬만한 지역은 계속 빨간데는 아예 안 묶여있던지 그 다음에 뭐저 수도권이나 뭐 서울, 부산 이런 데는 뭐 묶어봐도 옛날에 묶였던 경험이 있고 이래서 그 뒤에 그림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몸속 겪어서 체득이 되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나중에 어찌 되겠지 뭐 그때까지 안 팔아 그냥 그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도 버티고 있는 거에 한 표를 드립니다. 부동산은 그냥 사는 것이 파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빨갛는데 뭘뭘 뭘 팔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거죠. 돈이 너무 급하면 팔아가지고 내가 꼭살 때를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필요한 돈만큼을 쓰고 나머지는 바로 사는 거에 계약금 넣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이렇게 안울어보면 조성이 풀리고 한달 보름이 벌써 다 되어 가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매들이 이제 속속속속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어, 아파트는 제가 정말로 어, 아까처럼 대출의 제한이라든지 뭐 취득세의 벽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뭐 이렇다라는 정답은 못 드리겠는데 어, 재개발의 입주권은 들고 계시면 일반세율되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때 처분하면 됩니다 안 풀어주면 주택상태에 샀다가 안 풀어주면 그만 들고 계시다가 관리처분하고 나서 일반세율로 처분하고 그거 처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고 계신 살고 계신 그 집을 있는 동안 더 그냥 보유하시고 그러다가 또 일반세율이나 비과세로 팔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산은 그렇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의 어, 주간 매매지수 동향을 잠깐 살펴봤고 그리고 한주 동안 뭐 거래됐던 그런 성향을 또 짚어봐 드렸습니다. 어, 뭐 언제든지 오시면 초롱부동산에 상담은 가능한데 미리 전화는 주셔야 됩니다. 왜냐 옆에 막 상담을 굉장히 진지하게 전 재산을 오픈다 해가지고 세금을 상담하려면 거의 뭐전 재산을 다 오픈해야 제가 상담이 제대로 되잖아요. 뭐 세금 상담은 뭐 세무사님 만나서 하셔야 되지만 뭘살려고할때 이걸 지금 사야 될 타이밍에 그 세금 그 스케줄 상에 맞는지 정도는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때 이제 옆에 손님이 계시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지하게 상담하실 분들은 제가 상담 예약을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사시고 파시는 거는 전화 저한테 주셨을 때 계속 통화 중일 때가 많거든요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낮에 바빠가 혹시 전화를 못 드려도 밤늦게라도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상담 중에 이렇게 걸려온 전화를 지금 상담 중입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해놔 놓고 10통 중에 8통은 다시 전화를 못 드린 게더 많아요 그러면 삐끼지 마시고 에 다시 전화를 주세요 너무 전화가 이렇게 밀려가 올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갈로 안에 섞여가 있어서 뭐 찾아냅니다. 그 전화번호를 제가.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아니면 다시 뭐 어떤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려고 합니다. 전화주세요 하고 문자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전화를 제가 드릴 거예요. 어, 오늘도 뭐 주말이었는데요. 어, 토요일은 부부간에 함께 임장을 오시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나오시면 매수에 대한 결정도 그 자리에서 하시기가 쉽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 좀 건매라든지 괜찮은 물건을 그대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아, 혼자 오시면 너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부부간에 언혼이되야 되잖아요. 매억자리 집을 사시는데 어, 그러면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어, 저희 박사장님하고 언혼해서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되기 전에 그 물건은 나가고 없어지는 게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그냥 뭘 살려고 언혼을 하신다 하면 함께 오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부동산을 좋은 집을 또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팁이겠죠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